안녕하세요 오늘은 태구의 탈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아르헨티나 태구 지금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게 보이시죠 꼬리 시작하는 부분에 보시면 아직 탈피를 하고 있고요 여기 다리 끝 부분도 탈피를 하고 있어요 탈피를 하고 벗겨진 껍질들은 이렇게 있고요 얘는 어릴 적부터 퇴임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조금 써나온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을 열면 언제든지 공격하려고 뛰어나와요 이 친구 이름이 태랑이고요 저희 태랑이가 오늘 탈피를 해서 제가 탈피 껍질을 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탈피가 완전히 되지 않은 부분은 온역을 통해서도요 탈피를 도와줄 수있고요 어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다 벗기는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사람 심리가 벗겨주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태랑이는 워낙 싸납기 때문에 지금 웬만하면 스스로 벗도록 지켜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온육을 하면서 탈피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머리 부분하고 지금 턱, 턱 부분하고 이제 탈피를 끝나고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태랑인데요 지금 태구가 탈피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목, 쥐, 턱살, 턱살하고요. 위에서 보면 머리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 쪽 지금 탈피를 하고 있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등에는 지금 탈피 껍질이 지금 떨어져 나갔어요 그 껍질이 어디있냐 짜잔 제가 탈피한 껍질을 모아두었답니다 자 보십시오 짜잔 요렇게 벗었어요 이게 등이겠죠 이 부분이 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등 부분이에요 등 부분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요렇게 딱 벗겨진 거고요 요렇게 돼 있던 거겠죠 자 탈피 껍질도요 이렇게 도마뱀하고 원색하고 똑같은 껍질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쪽을 보시면 이게 뒷다리 스타킹처럼 양말처럼 이게 뒷다리 구멍 보이시죠 뒷다리가 들어가는 요 구멍이구요 이렇게 딱한 번에 쑥 벗었네요 자 이쪽도 뒷다리 이쪽은 좀 끊어졌네요 태구의 껍질이구요 이게 다리 껍질인가봐요 다리 껍질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리 껍질 아이고 떨어졌네 이쪽도 다리 껍질 잘 보시면 발톱 모양까지 다 보이시죠 발가락 발가락까지 모양이 온전하게 있는 탈피 껍질이었어요 자 이렇게 온전하게 있죠 이렇게 태구 친구가 크다보니까 탈피 껍질도요 되게 커요 제 손바닥보다 더 크겠죠? 보시죠 이렇게 어, 엄청 큰 탈피 껍질이었고요 탈피 껍질을 좀더 확대해서 보면 요런 느낌의 이 부분이 지금 배 껍질이고요 자그 다음에 옆구리 부분에서 등 부분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속살 면 쪽에 탈피 껍질이었고요. 바깥쪽은 이렇게 색깔 차이 보이시죠? 이게 바깥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마뱀을 봤을 때 보이는 면이겠죠. 색깔이 좀더 진해요. 안쪽은 연하고, 자, 이렇게 태구 색깔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태구 탈피 껍질이었답니다. 그 탈피 껍질의 이 강도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껍질의 강도는요 어, 이 정도 잡아 당겼을 때는 안 찢어져요 자 반대로도 한번 당겨볼게요 약간 신축성이 있는 느낌인데요 이렇게는 오 제가 어느 적당히 힘을 주니까 찢어지네요 이렇게 지금 제가 어느 정도의 힘이냐면 음 어... 이게 딱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게 아주 좀 질긴 가죽이에요. 자, 배쪽은 훨씬 더 부드러워 보이는데, 어... 이렇게... 음... 이렇게 약간의 강도가 있는 껍질이네요. 자, 탈피를 하고 난 우리 태구의 몸은 이렇게 선명한 색을 보이고 있어요. 이마저 다 벗어지면 정말 멋쟁이 아렌테나 태구가 될 거고요. 지금 탈피 중인 저희 태랑이를 잠시 살펴보았답니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태랑이의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